박수 안 돼. 밥도 안 샀고 안샀니거제마 하죠. 라고그지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말 나이, 나이, 나이, 나나나이이 이 근데 이게 포커스가 막 뭐를 잡아야 될지 이안에게 보니까. CPU가 문인거 같고. 벌소 포커스를 잡아야 될정신못차리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빠른영상은 빨리 돌려서 버리는 게 이런 건안돼 <목소리> <목소리> 이이유가 그냥, 그냥 한 명이 오토잖아요 아 아니면 손톱거리를 음 소동으로 맞춰놓고 하직여서한게 음 인증은 네. 그런 거다 해야지 손이는 그게 있거든 이렇게 처음에 가서내 얼굴 인식하면 은 그거 딱 맞춰놓으면 은 움직여도 계속 따라가 근데 얘도 될 텐데 그거 그거 설정하는 게 있을 텐데 네. 근데 얼굴도 잘못 잡고 그래? 어, 잡아서 못잡다고 또 뛰는 한데 이번 화이차 아직 인차 맞고 2차 화이자 확정돼. 오늘에 드디어 그 마라지로 올 겁니다. 대 Ừ Em chụp c h ụ m chụp chụp bằng cái đó Nó có cái mét chậm đấy hả? Ờ n g r nó không cả... có c mét chậm đ ơ n Nó có cái mét chậm hơn Nó là đ i m ế u của nó Chậm không? Ờ, chụp chụp c h ụ c h ụ m i n nó bị c h rồi Nó bị k h ế t rồi 볶음밥 먹을래? 네 볶음밥 하나시킬까네 왜? 네. 네. 아. 볶음밥 네 몇인분 근데 여기 볶음밥이 볶음밥이 9원이야 막창볶음밥이 9,000원이야 아. 막창볶음밥이 9,000원이야 어디 갈까요? 저길 건너 가볼까요? 사진이 엄청 크게 나오네. 아, 사진이 거의 정상형으로 나와버리네. 돌로 가야겠다. 여드름 맞나? 여드름? 어. 아, 안 씻어서 그래. 잘 씻어야지. 어. <놀라> <놀라> 씻지 먹어? 어. 해만 원어? 해만 원지? Hông cho ó không. The y u n g bắn c h ị a n g o m n g á t i n ắ n h ô n a n g k t đi n h i m ồ n bà. n g k á i nắp n h i ề m n á t i n h u e m n g á i nắp h i ề u e m ă n g á t i n ắ i e m ă n c á đi n á p nhiều l m g á đ n ó có nhiều l o ạ i m a n g á i n ắ n h i ề m n t i n h i u k h ô n g ă n n h ầ u m n đi 빅카이 맘에 든들에든 맘에 든 맘에 든 맘에 든 맘에 든 맘에 든 맘에 든 맘에 모 우리 아, 오침인가보니다